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 이게 보정 공고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전 이게 무슨 유머란에 실려 있는 건줄 알았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? 그 개인들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심사해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보정 공고하고 그래서 또 회생 계획안 좀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? 예. 근데이제이 과정에서 법률상 요건이 좀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든지 또는 법원마다 굉장히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문제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. 원금의 80%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 계획안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. 라고 되어 있어요.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.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80%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%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낮추고 해서 약간씩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좀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거든요.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하면 채무의 한 80% 정도는 변제해야 된다. 뭐 이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? 제가 알고는 그런 내부 규정 없다고 봅니다. 네.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법원이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데요. 위에 거는 이제 부산지방법원 것인데 현재 가치하고 청산 가치의 차이가 300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... 요구해요. 아래 거는 의정부지방법원인데 청산 가치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가 100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. 법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. 인천지방법원장님 이렇게 써 있어요 보전공고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음.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. 이게 보전공고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. 전 이게 무슨 유머 란에 실려 있는 건줄 알았어요. 이거 알고 계십니까? 다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 뭐가 오 나가는 게아니 이게 오타입니까?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회생 절차의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고 법원마다 이 적용되는 것도 좀 차이가 좀 심하고 사실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서울 사는 채무자, 부산 사는 채무자 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가 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누가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통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. 예. Yeah.